5.18 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관한 법률안이 이용빈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2002년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현행 법률은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서 지위와 예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매우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법사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